레 e s s 6, 본문, 첫 번째. 예, 여기 보면, date, slash, time,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날짜, 시간. 날짜가 July 8th. 시간, time이 2.35 pm. 그래서, 8월, 아니, 7월 8일, 오후 2시 35분에 이제 기록한 거죠. 이게, 네, notes, 기록입니다. Today was my first day in Africa Today, 오늘은 예,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My first day in Africa, 나의 첫날이었다, 아프리카에서 I took lots of pictures of elephants Take a picture 또는 Take pictures 사진을 찍는 건데 거기에 많은 이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Lots of 또는 a lot of 할수 있고 Many도 가능하고요 Took lots of pictures 사을 찍었어. 근데, 모, 모모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어부를 써서, e l e p h a n t 를 찍었다. 라는 표현이죠. 예, 나는 코끼리 사진을 많이 찍었다. 이런 표현을, took lots of pictures of elephants. 라고 했어요. 음, 아프리카 가서 첫날에 코끼리 사진 많이 찍었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I found an elephant group. 음, 코끼리 그룹. 한 무리가 있었단 얘기죠? 그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buy a small water hole. buy는 이때 굉장히 많듯이 있지만, 여기서는 장소로, beside 같은 거예요. 뭐 옆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물 웅덩이. 작은 물 웅덩이 옆에 그 코끼리 한 무리를 발견했어요. I saw a baby elephant drinking water beside her mother. I saw 보았다 지각동사 먹자고, baby elephant 뒤에 원형이나 ING, 그러니까 이때 ING가 있으면 특히나 하고 있는 그 순간이죠. 물을 마시고 있는 걸 봤어. 새끼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가. 네. 근데 Beside her mother, 네. 자기 엄마 곁에서. 음. 아기 코끼리가 엄마 곁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무조건 오형식인데요 지각동사는 to를 안 씁니다. to drink 안되고요. drinking 또는 drink 가능합니다. Her eyes were... 눈이 as bright as stars, as, as, as, one급, as, 너무만큼 밑에 있는 별만큼 밝다 라는 의미는 아주 밝다 very bright 라는 표현을 하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her eyes were as bright as stars, 별처럼 밝, 밝았어요 아기고끼리니까그렇죠 I gave her a name, 사형시그냥에게즉아기고끼리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뭐야? 스텔라, 여기 콤마 동뼈 아이코끼리에게 이름 하나 지어줬는데 이름이 Stella라는 이름이에요 Around noon, Around 하면 되게 뜻이 일단은 두 가지 정도 대략 이런 뜻이 있고 주변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약오후음 이런 말이에요 Around noon noon은 열2시 정어잖아요 정어쯤음 되었을 때 I saw a group of lions approaching Stella 또뭘본거예요 Group of lions가 approaching 하고 있는 거, approach. 그러면 approach. 예, 네, 다가가다, 접근하다죠.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자들이, 스텔라 아이고끼리, 에게 다가가는 걸 봤어요. 네, approach는 바로 내네 목적으로 취야할수 있는 동사라서, 뭐뭐 뭐, 에게 다가가다 하니까 왠지 툴을 넣고 싶은 느낌이 들어. 근데, 넣으면 안 돼, 오히려. approaching stella. 바로 s t e l l 목적어를 씁니다. 그래서 역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어로, 네, 예, 현재 분사를 썼어요. 역시 어플취도 문법적으로 맞아 여기 다가고 있는 걸 봤어요. 동명사 아닙니다 The elephants stood around Stella and made a thick wall 네, 예. 근데 코끼리가 아까 코끼리 물이었잖아요. elephant group 그지 그러니까 코끼리가 많이 있어. 코끼리들이 stood around 주변에 이때 주변은 그러니까 around는 요거하고 뜻이 같지 않아? 아까는 지금 around는 주변. 그러니까 장소로 따지면 그래요 물론, around는 다 그런 의미하고 둘레를 의미하는 거니까. 개념이. 그래서, 12시. 시간으로 따지면 그 지금이고, 장소로 따지면 그 주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텔라 주변에 다삥 둘러섰어요. 그러면서, made a thick l made는 당연히 앞에 있는 동사와 시제를 같이 해야 되니까. 과거죠. 두꺼운 벽을 만들었어요. 삥둘러서서 이렇게, 막아준 거지. 네, thanks to them, thanks to. 하면, 뭐, 뭐, 덕분에, 그들 덕분에, 여기서 them은, 요, e l e p h 를 얘기하겠죠. 코끼리 덕분에, Stella was, 어땠어. 네, 위험이 아니라, safe, 안전해졌어요. 여기 내용은, 코끼리,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나, 이런 야생동물을 이제 보면서 관찰 기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에 코끼리에 대한 걸 했는데, 다음엔 어떤 내용 이어질지 이 모르겠네. 지각동사, 무적어 목적고, 그 다음에 수거 take a picture 또 n take pictures 할때 뒤에 대상이 나오면 오브를 쓰라 그럼 내용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있지 마세요